주식을 시작하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거래소 KRX에서 공지하는 투자주의 경보 제도입니다. 비정상적인 급등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를 예고하고 경고하고 위험 지정을 하는 등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공지하는 투자주의 경보 제도와 또 이상급 등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과열 완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체계를 알고 교통 흐름을 예견하듯이 주식 거래를 하려면 이 제도를 알아야 하고 역으로 이 규칙을 이용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잘 상승하던 종목이 어느 날 거래 정지가 되거나 30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어 급락을 하면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재 해제가 되어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경보가 발동되는 주가 근처에서 변동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이발주주를알알있있투투자자이이미매매를하하때문입입다투 투자 보보 많이 이온온0 0빌이종종의의사를보보습습다다0 0월일일에 단기 열종종으으지지정어어거래일일일일매매제한한으 인해 해7상승했했증증세세완화화됩다다러나1 0 0 14일 단일가 매매가 해제되자마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50% 증가합니다.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딘지 알게 될 것입니다. 10월 21일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발표되자 하락합니다. 11월 5일 해제 기간이 도래하자 다시 증가하여 경보도 없이 100%나 증가합니다. 경보제도를 회피하면서 100%가 오르는 종가 전략이 보입니다. 또. 다시 투자 경고 지정이 11월 12일에 나오고 하락합니다. 11월 19일에 위험 종목 예고가 나오자 급락하게 됩니다. 하루 전날인 18일보다 종가가 하락했는데도 왜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발동되는지 알았더라면 18일 고점에서 매도하여 급락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26일 경고 해제되는 날 25%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듯 경보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투자주의 경보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주가 변동에 잘 대처하거나 또는 역으로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복잡한 날짜와 주가를 언제 다 계산한디야? 안그래요 엑셀로 할란가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투자주의 경보 제도에 대해 그림으로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경보나 제재가 발동하는 주가와 언제 해제가 되는지를 버튼만 누르면 각각의 다른 다양한 제재 조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제작되어 유튜브에 등록되면 보실 수 있도록 본 영상 구독을 해주세요. 영상 아래 오른쪽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례를 들은 게임빌이란 종목이 상승세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져도 계속 상승하게 된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00%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맴 속에 잘 새겨두셔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경보 제도와 공지자료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므로 KRX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한국거래소 사이트 주소입니다. KRX가 무슨 뜻인지 못 찾겠네요. 아마도 코리아의 K와 R 그리고 익스체인지의 X를 모아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KRX인 듯합니다. 위에 메뉴 중에 시장 감시의 커서를 올리면 팝업 메뉴가 아래로 나타나는데 시장 경보 제도 메뉴를 클릭합니다. 왼쪽에 메뉴 중에 투자 경고 종목을 선택하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상세하게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읽어 보세요. 다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것이요. 문구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므로 뇌 활성도를 극대화하도록 뇌 엑셀 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런다고 알면 월매나조커시요 왼쪽 메뉴에 투자 위험 종목 관련 메뉴가 하나 더있으오 이것도 다읽어보시오 종목 조회 메뉴로 투자 경고 종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은 위에 메뉴에 있는 규정 및 제도로 가서 커서를 올리면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순서대로 매매 거래 제도, 유가 증권 시장, 시장 운영 및 관리 등을 선택하면 단기 과열 완화 제도 메뉴가 보입니다. 우선, 경보 제도의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경보 절차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KRX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10가지의 투자주의 항목 중에 주가 급등과 관련된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급등 조건이 발생하면 투자주의 경보가 발동합니다. 각 항목별로 뒤에서 설명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투자주의 종목으로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입니다. 계속해서 열흘 이내에 급등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됩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급등한다면 투자 위험 종목 예고 후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된다면 계속해서 일일씩 정지가 되면서 상승세가 떨어질 때까지 순환하면서 반복합니다. 상승세가 감소세로 전환이 되어 해제 조건을 만족하면 역순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떨어지고 또 투자 경고 해제가 됩니다. 이제 각 단계별로 상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경고가 발동하는 상승 조건을 보겠습니다. 3일간 100% 상승 항목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3일 전이 종가보다 100% 상승했을 때입니다. 여기 일봉 차트에서 오늘의 종가를 기준으로 3일 전이 종가보다 100% 상승한 것을 삼각형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은 경과한 날수이며 Y축은 주가 상승률을 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가는 그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일간 60% 상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5일 전에 종가가 삼각형보다 아래에 있다면 60%를 초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15일간 100% 상승했을 때입니다. 이 삼각형들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경고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세 개의 삼각형 범위 밖에 있으므로 세 가지 모두 경고 조건을 발동하게 됩니다. 5일간 45%와 15일간 75%는 불건전 요건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소수의 계좌에서 다량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불건전으로 분류되는데 불건전이 아닌 경우보다 낮은 상승률만으로도 경고가 발동됩니다. 거래 계좌 정보를 개인은 알수 없고 거래소가 알수 있는 사항입니다. 삼각형의 색깔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15일간 투자주의를 5회 이상 받고 75% 상승한 것입니다. 75% 불건전 삼각형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일간 40% 상승인데 이것은 투자 경고 예고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경고 지정 종목이 시일이 경과되어 해제된 후 10일 이내에 다시 상승할 때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초록색 삼각형입니다. 여기에 추가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최근 15일 동안의 종가 중 최고값이어야 합니다. 즉, 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이 조건은 녹색 삼각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5개의 삼각형 중에 하나 이상 초과 상승이 발생하고 당일을 포함하여 최근 15일간의 종가보다 크다면 경고 지정 예고가 발생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봉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그림으로 보면서 예고 발동 전과 예고 발동 후에 대해 개념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소수 계좌 관련 사항은 알수 없으므로 불건전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3개의 삼각형으로 보겠습니다. 매일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KRX 시장 감시에 의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종가가 경고 조건을 초과하는지를 조사합니다. 초과한 날이 발생하면 경고 지정 예고 공시가 발표됩니다. 그림에서는 초과한 해당 삼각형을 보라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대저 터져서 멍이 들었구먼유 아파 죽것이유 덕배형이 보더니만 어떤 놈이 그랬냐며 혼내 죽었다고 열흘 동안 뒷배를 봐준다네요애들 보기에 창피해 죽것이유 예고 공시가 되면 주가 상승률이 동일 기간에 해당 업종 종합주가 지수 상승률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고 다음 날부터 10일 동안 감시기간이 발효됩니다. 단 코스닥 업체는 코스닥 종합지수를 사용하지만 코스피 업체는 해당 업종에 속한 종목이 10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아니고 해당 업종 지수를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핑크색 삼각형이 하나 더 생성되었습니다. 바로 핑크색 마스크 쓴 덕배형 리우. 그러나 종합지수 비례 종가는 이 차트에서 표시할 수 없으므로 별 의미 없이 형식상으로만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줄 주가 계산에는 이것도 모두 고려되어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핑크와 보라색 조건을 초과하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기존의 나머지 삼각형들에 대해서도 초과하면 추가 예고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종가가 전날보다 하락하였지만 5일 전종가가 보라색 삼각형 아래에 있으므로 60%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15일 최고가인 어제 종가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경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종가 관리를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전날 종가보다 절대 상승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양봉이 나올 수 없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헐, 겁나게 새로운 내용이구먼 이유. 이번 경우는 공시일 종가보다 더 상승하더라도 삼각형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각형의 높이는 존가에 대한 비율이므로 비율은 동일해도 존가 변화에 따라 삼각형의 높이는 변하게 됩니다. 만약 10일 지나도록 경고 종목 지정 발생이 없다면 별도의 공시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의한 투자주의 종목의 발생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발생 요건도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여기 화살표 표시 부분에도 있어야 하는데 순서도에 전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투자주의 종목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 설명 단계이므로 세세하게 일봉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느라 좀 지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초적인 설명은 했으므로 다음 단계에서는 진도를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음께 싸게 싸게 하더라고 10일간의 감시기간 중 7일차에 급등으로 인해 삼각형 아래로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수 관련 핑크 삼각형과 주가 급등 관련 보라색 삼각형의 범위를 벗어나고 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라면 이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당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공시가 됩니다.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부터 10일간의 감시 기간이 추가되고 감시 조건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순서도에서 보면 투자 경고 종목에 와 있습니다. 해제되는 길과 추가 상승하는 길등두 가지로 보이지만 사실은 2일간 40% 상승 항목이 길목에 있으면 안되고 별도로 다른 길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서도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릇되지는 않아야겠지요. 투자 경고 종목에서 방향은 세 가지 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락시 해제를 위한 요건입니다. 5일 전 대비 60% 삼각형과 15일 전 대비 100% 삼각형, 그리고 15일 중 최고가 등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해제됩니다. 해제는 경고 지정 후 10일이 지난 후에나 가능합니다. 불건전일 경우는 각각 45%, 75%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상승 시 1일 매매 정지 요건입니다. 감시 기간 중에 2일 전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전날 주가 및 경고 종목 지정 공시 일래 주가보다 높다면 다음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경고 종목 지정 중에 1회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 요건은 경고 종목 지정 이후 계속 상승 시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발동하는 조건입니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때와 동일하나 3일 전 대비 100% 삼각형의 경우 100%가 아니고 45%로 상승률 폭을 더 낮추어서 상승을 억제하는 조건입니다. 이 삼각형들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주가보다 높다면 위험 예고 공시가 발행됩니다. 보소 보소, 잼에 간단하게 뭔하는겨 그럼은 네가 해라마 솔찬이 복잡하고 먼 맹근은 갸는 오죽하것이유 다시 이 페이지로 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경고 지정 공시가 발생하여 10일간의 감시 기간이 발동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봤던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해제 조건은 이 감시 기간 중에 작용하지 않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이 감시 기간 중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감시기간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초과하지 않고 감시기간이 종료되면 해제기간이 발생하고 첫 번째 해제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감시기간 내에 주가가 급등하여 세 번째 위험 예고 요건을 초과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당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발표됩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 장에서 투자위험 종목 지정에 대하여 관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거래정지 요건입니다. 전날 주가 및 경고지정 공시일 주가보다 높고 2일간 40% 급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시가 발표되고 다음 날 1일간 매매거래 정지가 됩니다. 아울러 감시기간은 하루 연장됩니다. 경고지정 감시기간 중 1회로 제한됩니다. 첫 번째 요건인 해제 요건은 충족될 때까지 해제기간의 기한이 없습니다. 요건 충족이 되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공시가 발표되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간의 해제 감시 기간이 설정됩니다. 이 감시 기간에 주가 상승이 발생하여 거래 정지 때와 같은 삼각형처럼 2일간 40% 이상 초과하고 경고 지정 공시 일의 종가와 경고 해제 공시 일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됩니다. 경고 종목으로 재지정되면 다시 경고 지정 단계 절차를 반복 순환하게 됩니다. 만약 재지정이 안 되고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완전히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약 70%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순서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투자 위험 종목 이전에 지정 예고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니, 네, 반 묵은 나, 안묵었는데 예, 졸지 말그레이, 여서 잠들면 늘어 죽는데이, 아부지, 을매나 드가야 합니까잼매안 남았다. 투자 위험 종목 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페이지에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발표된 것까지 했었습니다. 경고 예고와 달리 위험 예고의 경우 감시 시작 기간이 각 조건들별로 다릅니다. 즉, 3일 전 대비 45% 상승은 경고 지정일 이후 3일째 날부터 적용이 되고, 5일 전 대비 60% 상승은 5일째 날부터 적용되고, 15일 전 대비 100% 상승은 15일째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들은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위험 예고 요건의 삼각형들입니다. 3일차부터 발효되므로 삼각형의 꼭지점을 3일차에 맞추면 좌측 꼭지점이 공시일 이전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5일차, 15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경고 예고의 감시기간 박스와 구별하기 위해 경고 지정의 감시기간 박스 모퉁이를 잘라내어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건전 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15일 삼각형은 10일간의 감시기간 내에 발동될 수 없고 해제 지연이 되어야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제 박스는 해제 조건이 달성되지 않는 한 경고 지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경고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앞 페이지에서 보았던 불건전 관련 삼각형을 포함하여 다섯 개의 삼각형들 중에 하나라도 주가가 초과하면 위험 예고 공시가 발표되고 그 다음날부터 10일간의 감시기간이 발효됩니다. 이때 또 덕배형이 나타납니다. 초과한 삼각형과 동일 기간에 지수 증가율의 5배에 해당하는 주가와 최근 15일 주가 중 최고가 조건 등두 가지 조건을 더하여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이 됩니다. 투자 위험 종목 지정 공시가 발생하면 다음 날 일거래일 매매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부터 10일간 감시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종가가 3일 연속해서 전일보다 상승하고 위험 지정 공시일 종가보다 높다면 또다시 일거래일 매매 정지 공시가 발표됩니다. 이후 거래 재개 시 다시 10일간의 새 감시 기간이 설정됩니다. 위험 지정 단계에서는 거래 정지일의 횟수 제한이 없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때까지 정지와 재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해제는 경고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5일 전 대비 60% 또는 15일 전 대비 100% 삼각형과 15일 동안 최고가가 아닐 조건 등 해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건전의 경우는 각각 45%, 75%입니다. 10일간의 감시 기간 이후에 해제 조건이 만족되면 한 단계 아래 경고 수위인 경고 지정 단계로 공시가 발표됩니다. 즉, 해제는 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버지, 와일이 생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자, 슥, 아버지가 신이가, 내도 모른데이.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 위험 종목 관련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경고 지정이나 위험 지정이 되면 거래 정지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 외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경고 종목이나 위험 종목을 매수하려면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는 등 매수 조건 제약을 주어 수급량을 억제함으로써 주가 급등세를 누그러뜨려 진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로 모았습니다. 아버지, 여어가 답믿고 미안타 고마해라마. 성투에 많은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루하므로 단기과열 관련하여서는 이 영상 2편으로 제작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을 기대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라므마 안녕히계시소 득배영도 잘있으시이 구독 감사여 유.